아 대나무아 어? 대나무 맨 밑에 거 빼고 하나 심어봐 봐 그럼 죽순 된디 하나 심으면 어... 대나무 심으면 죽순 된다 어... 대나무가 한가득 이렇게 심으면 죽순 된다 오 어, 죽순이네 어. 이거 패면 어떻게 되냐? 어... 대나무 되지 패면 대나무 되나? <웃음> 어 진짜? 죽순을 심었는데 대나무가 나온다고? <웃음> 어. 창조견제인데이정도는아 <웃음> 근데 원래 그렇더라 어야 이거 된다. 심자마자 바로 자랐어 와봐봐 예. 요거 여기 하나 심었거든 어. 바로 두칸 됐다 어 그래 된다 실화네 아야 아, 근데 이 대나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비계 그 공사장 보면 밑에 청소 천막 같은 거 해놨다 이거 가 건물 같은 거 어. 그거 이름이 비계인데, 그거 만들 수 있더라. 아, 비계? 어. 어그 비계랑, 철자가 똑같다. 어, 막대기, 배틀, 비계? 어, 비계. 비계? 어, 위치? 비계 저거 블록 좀 신기하더라. 어, 잠깐만, 남았다. 나무 캐야 돼. 어, 진짜네. 비계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근데? 이거, 약간, 뭐지? 기계가, 어떤 거냐면. 혹시 이거 쓰면 트램 펄린 되나? 아, 트램 펄린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 뚫린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블럭. 어. 그래서 그런 거다. 어, 그러니까 맞네. 약간 메이플 스토리 이해 처럼 이해하면 된다. 어, 그렇네. 어. 실 갖고 한번 만들어서 해보든지 그거 근데, 블럭이 좀 괜찮더라. 텍스처만 바꾸면 어디다 좀 많이 쓸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텍스 야, 이거 한대만쳐도다 부서지는 거 너무 좋은데. <웃음> 뭐, 대나무? <웃음> 아니, 대나무 말고, 비계 아, 어, 진짜? 그거 어. 말하네. 야, 나 봐봐. 어디? 작업대인데 와봐. 잠깐만. 나 여기 있다. 어, 있다, 보인다. 언제 내려온다. 맞나? 어, 내려오는 것도 되나? 어, 시프트 누르고 있으면 내려오는 것도. 돼. 와, 이거 근데 좋네. 아! 야, 블록이 <웃음> 괜찮네, 이거. 야, 심지어 이거, 보여줄게. 위에서, 헉! 응. 바로 부서지 와, 이거 개좋다. 아, 근데 이거 옆으로 어. 붙이는 거안 되니, 시프트로. 그것만 안 되더라. 쌓는 옆으로 게 돼, 붙이는 거. 어, 그 위에서. 된대. 어, 뭐야? 공중블럭 탄데 왜 내가 하는 데야거야야 근데 이거 공중블럭이 안 되는 이 봐봐 여기서 점프하면 이게 안 타지거든 응. 근데 여기서 점프하면 타진다 아 여기서 안타져어 아, 그럼 안 타진다 그래. 이래서 밑에 거 없으면 안 아? 타지거든 이런아 이거 좋다 근데 이 블럭이 나중에 한 여러 개 만들어 보자 야 이거 봐봐 나 여기서 있다 <웃음> 아! 네, 좋아, <웃음> 아, 강제 하차. 하. 한... 아, 더 만들어야 겠다. 이게 좀만 많이 만들어야 겠다. 아, 재밌다.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음, 꽤나 유용해 보인다. 맞아, 이제 막대기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묘목 없어질 때마다 막대기도 같이 나오더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고 아그래어 어쩐지 나무 밑에서 낙대기가, 막대기가 왜 떨어질지 어나무까지 떨어지는 이펙트도 와 그래서 막대기 만들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아야 이제 그런데 요런데 호박이 자연으로 자라구나 어 호박이 자란다 이제는 그니까 저거 내가 붙인 건가? 저거 봐 다시 날 리가 없는데? 내가 붙인 거네 재고 랜턴 야 거미 좀 잡아보자 실 필요하나? 어.. 비계를 만들어야 한다 <웃음> 아그 비계 너무 좋다 저거 블럭이 그래서 지금 대나무도 수확하고 있다 대헌이라고 해라 그냥 어우 멋진 대혼동 어? <웃음> 이동네 명물이다 철도끼 되고 이름을, 수확한다 그래서 이름을 대혼동이다 여기는 야 근데 요거 대나무 있다 얘가. 가 어. 이거 그냥 수확기 만들어도 작동하겠다 예어 그럴까? 사탕수수 부수는 원리를 만들면 작동하겠네 대나무 좀 많이 심어 놓을까? 어 많이 심자 밑에 현실에서 하나만 심어도 번식 심한데어심 <웃음> 진짜 팩트 존나 심하지 아야 여기 인첸트 테이블인데 비계 좀다잖아 나중에 아 맞네 그게 있으면 되겠네 18909번에 거기다 얘들은 사탕수수처럼 한 칸만 먹으니까 붙여서 세네 제이를미쳐래 대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자자. 밤에 안 자니까 팬텀 모드라 팬텀? 그거 안 자면 오는 거라는데, 민규말로. 저번에 그거한테 양껏 두둑이 맞았다. 어, 함 기다려봅시다. <웃음> 그럴까? 요 주변에서. 야, 니도 새네 하나 들어라. 화살이 없나? 어, 나 화살이 없다. 세네 아... 무한 붙나? 아니 아 몰라 무한 붙일 수 있나? 무한 붙일 수 있으면 사긴데 이거. 야, 이거 인첸트한번 붙여보고 싶긴 한데 난 경험치가 없어. 확인해 볼까? 어 해봐라. 빠른 장전 있는데. 빠른 장전 말고. 아니 아니 여기서 랩작 해야지 여기 여기. 야 이제 고 팬텀도 나올 건데 뭐. 그랬네. 여기 버튼 있다 이가 오, 오오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음. 음. 음. 아, 방패 있으니까 진짜 살만한 음. 여기서 이러면서 랩작 해라. 음. 음. 나 30레벨, 어. 어. <웃음> 그, <웃음> 잠깐만. 그거에 맞았다. 팔방 맞았다 내 에너지 블레이드에 당해버렸다 어 뭐야 아저 대나무가 보니까1 6칸자라더라 위로 끝까지 확인 어나 34배 0 얼마 안남았다 야 얘들 바깥으로 풀어보는건 없다 그럴까? <웃음> 숫자는 조금 줄여놓고 풀자. 어, 없는데 <웃음> 다 죽었는데 <웃음> 이제 내보내주자. 자유단원이는 거짓말이야. 야, 근데 벌써 요 잘하고 있다또이해들 어, 열심히. 아, 근데 이 실만 있으면 되는데 실을 치를... 어터뜨려 <웃음> 터트려 됐다. <웃음> 어 개깜놀. <개까물>. 오 <웃음> <웃음> <웃음> 괜찮 괜찮. 야, 저거 뭐쓰여 있는 거야? <웃음> 박민세. <웃음> 박민성. 아당어 당근. 아그박 <웃음> <웃음> 당근이다. <웃음> 아, 그... <웃음> 아 역시 그는 당근 그 자체. <웃음> 여기 많이 심어져 있는 걸 보면 알잖아. <웃음> 아 그는 역시 당근 그 자체였다. 아야! 본모습이지. 아 얘는 방어하네. 응. <웃음> 방화된다 방어 쟤. 우리 집에서 잘래. 어차피 잘때 하나밖에 없다. 응. 난 우리 집으로 가겠다. 지금 대나무 수확 중이다. 대나무? 대나무 수확한다 왜? 대나무 진짜 빨리 자라네 사탕수수보다 더 심한거 같 대나무가? 어아 근데 사탕수수가 너무 느려 세칸 밖에 안 자란다 이거 쟤는 16칸이나 자랐는데 위로 그러니까 그냥 쭉쭉 양산 가능하거든 아, 대나무 원래 좀 빨리 자라긴 빨리 자란다 와더난 대나무 심을거야 꺼지라고 야야 마녀있다 여기 미친놈이 자꾸 뭐 던진다. 어, 물약 던진다, 그 새끼는. 난 좀비하고 조우했다 꺼져. 꺼져. 쟤 꺼져. 죽였다. 아야. 혹시 때려도 되나? <웃음> 아니요. <웃음> 22초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전. <웃음> 한대 때리면은, 야, 내가 한 대만 때리면 바로 편해지. 어, 실이다. 실이다. 실이다. 실두 실 개다. 일로 와. 어, 실이다. 하나 얻었다. 아, 이거 한 개, 세개 주제, 비계. 한번 만드는데. 야, 여기 흠이다. 그거 실 하나씩 들던데? 어, 아, 그거, 한 번에 세개나오지 비계. 어.. 네개네개 모르겠다 많이 나오던데 만들어봐라 어? 야저 모래사장에 검이 많다 나 <웃음> 죽여요 저거 모래사장.. 아 모래사장 그 뒤편 넘어왔구나 어 일단 먹을것좀 한잔하고 아 여기 한 번씩 그거있다 거북이 온다 여기 돌고래하고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어. 거북이는 거북이 아주 진귀한 요리다 여 거북이하고 그거 있다. 난파선 있고, 저기. 난파선도 있어 난파선이 1.12버전에 생긴 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응? 거미 다 잡았나? 어. 야, 끈이 6개다. 응? 기가 그러니까 아마 18개일거에요. 집은 없어. 왜? 어? 야, 거북이다. 어? 조조조조 죽어! 거북이 등까지를 내놔라. 음. 죽어. 어, 나 죽었다. 죽어. 죽어. 너 죽어. 말고 내가 죽었는데. 어. 왜네가 죽어? 아, 나, 나 배고픔이 달아있었다. 독 때문에. 독, 독 걸려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일단 돌고래도 죽이지 마봐. 돌고래는 왜? 어, 그거 나중에 한번 타보려고. 배구함여러 바이... 어, 배구 줘가지고 오 스켈레톤이 화살 보급해준다 야야 풀밭에 거미있다 오 조져라 나 조져라 우리는 실이 필요하다 아 좀비새끼 좀 꺼져 어이, 뭐야? 비계 갖고 놉시다 야, 거미가 왔다. 야, 스케일 새끼 지끼리는 지들끼리 싸우고 있대. 음... 배고파서 회복 안 되는데 계속 달려드네. 음식을 갖고 다니지? 아야! 아, 회복된다. 된다, 된다, 된다. 회복이 된다. 아이씨. 저리 꺼져. 됐다. 야, 좀비가 좀 이상한 검은 색깔 좀비가 있네. 어? 아, 그물 안에 있는 거다. 이름을 기억 못하겠다. 물 안에 있다. 거미하던 실을 내놓아야 한다. 아니, 경험치를 주 와야 방패로 방패로 포크 리퍼폭발도막네 미쳤다 어. 야 미쳤다 야 야야야 야, 야. 여기 왜 스켈레톤이 3마리나 있어 야스켈세마리 가지고 그러면 안되지 방패 만들면 다아 나왔다 방패를 안 끼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방패 있으면 다 조지는데 어. <웃음> 방패를 안 끼고 있었다 깨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죽어가지고 방패 하나만 있으면 엄청 오래 살수 있어 어, 대나무 너무 징그럽다 야 봐봐 음, 중림 만들어졌나 혹시 <웃음> 봐봐 만들어졌나 대나무 너무 징그러운데 야 이거 16강까지 다 자를때까지 나 떠나보자 한번 쟤네들 음. 어. 그리고 더 심을거다 심지어는 야, 비계 만들 건좀 놔둬놓지. 어, 그냥 다 심어버리면 금방금방 자란다, 이름만큼 금방 복구할 수 있다. <웃음> 다 썼다, 그리는 의미에서. 그냥 여기, 다 여기 있는 대나무 서른아홉 개다 쓸게. 어디에 있는데, 서른아홉 개. 어, 박스 안에 있었다. 어, 그새 어, 저장해놨네. 야 비계가 36개 있다 어? 나 18개 있다 나 이제 난 36개 있다 <웃음> 줄까? 안된다 안된다 어... 합치면 안된다 어 합쳐도 된다 아니다 그 숫자 된다고 너야 근데 니실몇 네 갠데? 난 15개거든 16개.. 6개 있어가지고 다 비계로 만들었는데 아아 니가 아, 안 봤지 여기 뭐 돌고래 어항 돌고래 어항이 있나 어 요거 어... 어디 18903번 1 일... 어디야 누가 봐도 어항 같이 생긴 게 있다 아 이거가 어 돌고래를 뭐? 여기 어떻게 소환하려고 그러고 그래? 어? 귀엽다, 얘네들. 근데 시끄러워서 죽인데, 자꾸 내가. <웃음> 어떻게 죽이? 아, 그냥 한 번씩 쇠내로, 활로 쏴서 죽여, 죽인다, 바다에. 시끄럽게 하면. 도대체, 어디서 쏘는 거야, 이항 뚜껑 열고 쏘나, 설마? 아, 바닷가에 있는 거. 얘네들은 그냥 좀, 관심 안 주면 알아서 없어진다. 뭐래? <웃음> 야, 이거, 위에 뚜껑 좀 열어봐봐. 왜? 안에 들어가보고 어? 싶어졌다. <웃음> 아, 들어가서 애들 세대 이상 때리지 말이 공격한지, 얘네들 공격하나? 응. 음. sure? <웃음> 뭐지? 대구 같은 거 잡아서 줘봐. 좋아하나? 응. 음. 보고 있다. 뭐... <웃음> 와, 대나무 쭉쭉 자라는데. 야, 보고는 언제 잡았어, 이거? 그거, 어, 저, 어디냐. 어디서 잡았는데, 아무튼. 바닷가에서 잡았지, <웃음> 내가 풀어놓은 거. 어, 어 그거, <웃음> 바닷가가 아니야, 그거다, 이가 비슷한 느낌이던데. 어, 저기, 마을 주민 있는데. 어, 저기서 잡았다. 한 마리. 그럴 수가 있나? 있다. 가죽 야, 야 음? 중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 아, 돼 네, 야, 그거. 야 거기다 뼈가루 나중에 뿌려봐봐. 미쳤다. 뼈가루 <웃음> 미쳤다. <웃음> 레전드 나 만들었다, 뼈가루 어, 야. 야, 이거 봐봐. 또, 어. 어야왜이렇게크잖아 <웃음> 어, 어, 어. 이거 또, 아, 어 어어. 어. 야, 너무 잘 자라는데? 와, 오우, 야. <웃음> 야, 이게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심지어, 이거 심지어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속도도 겁나 빠. <웃음> 나중에 대고를 좀 키고 싶은데, 나. 대고를 좀 키고 싶은데, 어. 그래야 돌고래한테 밥 주고, 그 돌고래한테 타면 거기로 보내주는 걸 아마. 바다신전. 오오. 야, 근데 그렇게든 바다 신전을 가는 건 좋은 막. 막긴... 응. 왜 바다 신전 가면? 뭐... 야,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싶어졌다. 무슨 실험? 시러... 어, 되네. 왜? 네? 야, 일로 와봐. 잠깐만, 나 사탕수수 좀 갖고 올게. 이 중립 옆에 있는 저이그 유리로 와봐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아, 지금, 거, 그, 거 어항? 어, 어항 쪽으로 와봐봐. 엄청난 일을 발견했다, 내가. 뭐 했길래? 와봐봐봐. 어, 오면 안다. 내가 있는 데로 오세요, 얼른. 얼른 오세요. 왔어. 이거. 어? 통과, 아, 통과 가고. 어, 어, 통과 가능땅 어. 가네. 어. 근데 이제 울타리는 하면 안 된디. 맞다, 울타리는... 울타리도울타리물 뚫린다. 물로 이제 뚫린다. 어, 울타리가 뚫린? 어, 이제. 그걸로 그물 만들어서 양어전 만든 적 있다. 거기 돌고래 가둬놓고 애가 계속 죽였다. <웃음> <웃음> 야, 위험해. 울타리 좀 봐봐. 한번 실험해봐 잠깐 만들어봐 진짜로 물 샌, 물, 진짜로 물지한번 보고. 어, 진짜 샌다. 나 지금 저 바닷가에서 실험해봐. 나, 잠만나 그거 만들어야 돼가지고, 책장. 아, 잠깐만, 책. 을 어, 내가 타리 탈이 만들었다. 응. 해봐, 물. 비게대신안한번 박아봐야지. 물 뚫핀다. 아닌데, 안 막, 은안 뚫리는데? 뚫린다, 뚫린다. 이거 봐봐. 막혔는데? 물 안에서 설치해봐, 여기 말고. 아, 잠 아, 여기는 막혀있다. 이게 내려가는 물이거든. 어. 요, 여기 하지 말고 저 바닷가에서 해봐 물 안에다 대고 설치해 봐아물 안에다가 하면 막히는 걸로 알고 안 막힌다 그러면 해보시죠 귀찮습니다 아 나랑 가서 해보고 올래? 요, 울타리 이미 다 설치했다 <웃음> 난 행동이 빠른 남자지 쓸데없이 어디 어요 안에다 해보지 보여줄게 어? 왜왜 왜 뚫히냐? 원래 되는데 아야 이게 흐르는 물이어서 그래 야숨 막힌다 <웃음> 어야얘 나갔어 넌 죽어 야야 아, 야, 야, 들어가 아얘 말라 죽는다 야 어쩔 수 없다 나온 애들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 새끼들이 계속 어, 캐는 거 방해한다 아야 여기 와봐 어, 어, <웃음> 하나 줘봐 울타리 여기로 와봐 아 저까지 가야되나 아 아닌가? 여기서 도되려나어 봐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기 아래로 흐르는 물이어서 그럴 거야, 저기가. 근데 저기 돌고래 탈출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어 아마 안 할걸? 저 새끼들 물 밖으로 나와봐야 뒤지기 밖에. <웃음> 그니까 저, 저, 새끼는 뒤지잖아. 뒤지면 뭐 어때? 지들이 죽어 오는 거. 그건 맞긴 <맞게> 맞는데. <웃음> 야, 이거, 물 사이에 비계 박으니까. 어, 숨쉴수 있다. <웃음> 어, 아, 그래, 어, 잠깐만, 그렇게 해도 되겠네. 야,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돌고래가 죽잖아. 어, 안 죽어, 뭐. 알아서 살겠지. <웃음> 아, 야,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아, 문짝을 달았구나. 이게 어. 철거하자, 저거. 아, 철거하지 마라, 아깝다. 나도, 나도. 야,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했거든. 비계 줘봐봐. 뭔데? 다시 줘봐봐. 안에 설치할 거다. 내가 설치하지 마. 도고래 죽어. 아니 안 죽어. 도구리. 내가 좋은 되는데. 생각을 안 했단 말이다. 얼른 줘봐. 비계가 서른아홉 개지데 줄까? 어, 주면 다 줘도 상관 없다. 서른 개. 손... 아, 이따 하기 전에 배좀 채워야겠다. <웃음> 뭐..뭔지 달라고? 야 돌고린 죽이면 안 돼. 그럼 버튼 다시 눌서 가능하다 이거 뭔? <웃음> 근데 통이 붙었다. 쟤네들이랑.